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제주 조각공원 가고 있고 여기가 되게 야경 명소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박 패키지, 피크닉 패키지, 그리고 불망할 수 있는 그런 캠핑 패키지나 뭐 해먹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일루미네이션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예요. 네. 별빛 술집 이거 쭉 올라가시면 별빛 낭만 매듭이 있는 광장이 나오고요. 음 광장에서 쭉 큰길을 돌아서 나오는 습석길이 둘레길이에요.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전망대 쪽을 먼저 가시는 게 네. 해가 있어가지고 아 아주 보기가 좋아요. 네. 사진 찍기도 좋고요. 네. 이별빛나무 근처에서 보답블 패키지 같은 걸 하고 까요 지금 이게 5천 원 이상일 때. 네, 여기 근처에서 해요. 지금은 여기 전망대 여기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망대를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너무 예쁘다 이런 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제주 조각공원 아까 저기가 전망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둘레길이래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제주 조각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하나하나씩 포토존림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불멍까지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는 레전이고, 이런 모닥불 마엘로우나오 네. 오, 너무 예뻐요. 네. 오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모닥불 패키지가 나와요. 오, 오, 대박! 우와! 코티 올리브야. 커피랑 우동, 핫도그, 지포, 마시멜로 그리고 여기 캠핑 커피도 팔아가지고 캠핑 커피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. 네, 캠핑 커피 하고요. 네. 어묵 두 개랑요. 어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아 그래? 생겼어요. 아 그러면 꼬부리로 두개 주시고요 리두개랑네 그리고 콜라 하나 주세요 오징 주시는 분은 오징 네. 주시지만 국물쌤에도 주시는 대박! 소스가 4개가 있어요. 진짜 멋있어. <웃음> 뜨겁다. 돼지 바베큐 이게 3만 원이에요. 근데 이거까지 다 해서. 가격대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제가 막 캠핑카 여행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그 캠핑카 여행 갔을 때도 이런 장작만 해도 5,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뭐 굴, 이런 소시이랑 이런 거다 준비하려면 3만원 훨씬 넘지 그리고 여기 차박패키지도 있어요 여러분 차박패키지는 5만원 여기 그냥 되게 다양하게 뭔가 할수 있고 지금 밤 되니까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 되게 많잖아요. 모닥불도 즐기고 밤에 이렇게 둘레길을 둘러보면서 관람도 할수 있는? 아, 그리고 저기 공용으로 된모닥불 있거든요? 그 패키지 안 해도 할수 있는 저 공용 공간이 있요 와, 밤 되니까 더 예쁜데요? 우와, 진짜 약간 신야매점 느낌? 와 너무 예뻐 <웃음> 진짜 너무 예쁘다 블레이즈랑요, 음. 초콜릿 케이스, 수... 아이, 죄송해요. 베이컨 메이플로 해주세요. 초콜릿 말 하 시는 분 이나 음, 음. 뭐먹지빨한 거？이거 는 어차피 아는 맛일것같 은데, 이거 먹어볼까이 어? 이에요 이게 먹는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하고 아까 먹었던 건 약간 쫀득쫀득하고 너무 더 달아가지고 좀 질리는 맛인 것 같아요. 먹고 싶은 거두 개씩 고를까? 이거, 우와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. 소라 먹고 싶어 소라 얼마에요? 실천원 아, 실천 하나 주세요. 저는 이거 갈게요. 네 우와 우와, 도마페. 우와! 도마페. 또 망고도 맛있어. 망고로 살까 망고 어, 그냥? 망고. 애플 망고 두개 주세요. 어. 망고 맛있겠다. 얼마예요? 55,000원. 한 입에 와 나. 야, 이송구스러워서 씹을 수는 있겠냐. 야, 송구스러워서 저걸 어떻게 붙이고 빨아먹어야지. 아, 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? 어. 이번에는 술. 술을 고르러 왔습니다. Not your ordinary supermarket. 슈퍼마켓. 큰 상품 박걸리요? 너무 네. 좋아요. 박걸리, 네, 박걸리. 좋아요 이거. 꿀이랑쌀한씩 있는데 꿀로, 꿀로 드려요. 네. 허니니까. 꿀로 드려요. <웃음> 우리 허니니까. 우와, 이건 뭐야? 공표밀맥주. 공표. 공표주다 우와. 야, 여기 엄청 예뻐요 엄청 많아요, 이렇게. 우와. 우와. 너무 예쁘게 주셨어, 포장도. 진짜 너무 예쁘다. 네. 아이스 칠리백인데, 이쪽에 얼음을 주고, 네. 뭐 해변을 가시거나, 오. 이거 아. 하실 때, 3만 0천 원. 삼삼삼. 아, 이런 것들 봐. 이거 너무 귀엽네? 이것도 너무 귀엽다, 그치? 우와, <웃음> 우와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주신다. <웃음> 진짜? 우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포장 너무 예쁘죠? 와, 감사합니다. 와, 여기 진짜 예뻐.